너 도둑질 하려고 음,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거지? 빠지 잠깐! 이거 신문 강제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집 어디야? 너희 집에 음, 가자 너희 엄마한테 가자 말이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왕 느낌표? 뭐? 이글 이글 이글 으응 어? 너그말 빨리 뭐, 취소 못해 뭐너 우리 엄마 <웃음> 흉본 거 빨리 취소해 <웃음> 멱셀 <웃음> 과 이게! 이거 빨리 못 육해진기! 내가 정말! 야! 이거 못 나. 엄마야 너! 운 입고 나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! 후다닥! 힘받네 으으으... 분노 게이지으 용서 못해... 우리 엄마를 욕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... 절대 용서 못해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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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세상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아이 o 만 h 어쩌고저쩌고저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홍선생님이 to t 하트 하트 이주 e 자 여기 o 시사진 to go to the 나 o 나 s e I'm going to go to 이거 어, 어, 어.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느냐 하하하하 참무스지 찌는 고은애라고 해요 부쿠부쿠 저 이쁘죠 사진이랑 똑같다 고 생각하는 중 그, 그런데요 시골 홍선생님의 큰어버님께서 보내서 왔는데요 밤차로 올라와서 지금 도착했슈 그런데요! 어쩐 일로! 아이, 몰라요. 부끄부쿠그 어른이 가서 선도보고 둘이 의논해서 결혼 날짜도 받아오랬어요. 어쩔, 어쩔, 어 이렇게 발라당 쓰러지신 만큼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. 저도 홍 선생님한테 전문을 맨투리. 반했구만요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